꽃보다 남자. 아 almost paradise. 프린스송? 예안 yeah. <웃음> 보는 축에 속합니다. 뭐 챙겨보고 이런 건 하나도 없어. 꽃보다 남자죠 저는. 시켜줘. 너 명예소방. <웃음> 프린스송? 예 yeah. 그리고 또뭐 있죠? 금잔디 그거, 로봇스키. 아, 맞아, 맞아. <웃음> 노래가 뭐였지? <웃음> 내 머리가 너무 나빠서 너 하나밖에 내 머리 <웃음> 이런 느낌이죠 나는 해를 품은 달? 그리고 품다. 별그대 별그대 뭐 시크릿 가든 아. 어, 와 진짜 명작들이 많았지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 맞추기인가요? 아. 궁이네 궁! 근데 궁 명대사는 기억이 안나난 궁을 안 봤어 만화책으로만 조금 봤어 아 만화책이 약간 뜬작이긴 하지 이게 만화가 원작이잖아요 근데 드라마로 보니까 진짜 못 빠지겠더라고요 공감성 수치도 유발해요 이게 OST도 엄청 유명하죠. 사랑해까요아아 어, 그, 이게 이거야? 그거 야, 여기 막, OST야. 아 진짜? 주지훈이 왕자잖아요. 근데 윤은혜는 평범한 여고생이었을 맞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버라는 궁에 들어오는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윤은혜님이 막그 궁궐 안에 이렇게 들안해면서 눈치 보는. 그리고 항상 이런 드라마에는 그들의 사랑을 묵묵히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죠. 그게 바로 김정훈님이었어요 커피 프리스 이러자. 여러분 아시겠죠? 2006년도 궁 윤은혜님 2007년도 커피프리스에이루점 윤은혜님 대박 사줬지? 이 시절 핫했던 여배우 어. 공유님이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드라마를 쭉안 하시다가 한 작품이 도깨비 아 왜냐면 드라마를 안 한다고 하셨거든요 아 내용이 그런가 여주인공이 남자인 척하고 맞아 옛날에 여장남자 아, 아 남장여자 그런 드라마 많았어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성균관 스캔들? 그것도 그거 아니에요? 어 맞아 요 맞아 요 옛날 사극 버전 이런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등교를 하잖아요? 여자애들이 막, 막 얘기하고 있어 자기 교과서에 공유 마누라 뭔지 알죠? 다음. 꽃보다 남자. 아 Almost paradise. 프린스송? 예야. Yeah. <웃음> 혹시 누구 파였나요? 저요? 김범! 김범! 김범! 네. 김범. 솔직히 제 여자분들은 다그 추가의 그 다음 노예지 김범, 김범 이름? 소이저! 아. 맞아, 그 커플을 믿는 사람이 많았죠. 맞아, 맞아. 꽃남도 이게 원작이 따로 있잖아요. 난 그건 봤는데 이건 못 봤어요. 어. 최근에 봤는데 나 진짜 야 내가 어릴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봤지? 싶을 정도로 가만히 있질 못하겠는 걸 보는데 아난 그냥 그 예아가 제일 웃겨. 진짜 그내 웃음별이야. 근데 이분은 되게 뭔가 존재감이 없어 보이지만 이분이 아마 오스테리 부른 가수였을 거야. 맞아, 맞아. 어. 티맥스? 응. 나 이거 보면서 짜증 났던 게 김현중 씨 코에 수염이 검은 티치한거좀 그래? 밀어주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이 많, 많았더라고요 음. 저 말고도 뭐죠? 사카린? 사쿠란? 사쿠란 기다 시크릿 가든! 와. <웃음> 이때까지는 SNS가 그렇게 활발하게 활성화되기 전이에요 음.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그 스마트폰은 있지만 볼거리가 없던 시절이에요 오스티도 있죠 백지영 님 그 여자가 나라는 걸 아나요? 알면서도 이러는 건 아니죠? 얼마나 또, 얼마나 아. 얼마나 얼마나 더 그대 <웃음> 이렇게 바라만 보면 혼자 더는 나의 봅이다이 시크릿 가든 노래! 어 이것도! 어쩌자고 난널 알아봤을까 또 어쩌자고 난 너에게 다가갔을까 되게 좋아요 이 노래! 아 김범수 나타나. 내눈 앞에 나타나. 왜 네가 자꾸 나타나? 이게 딱 뭔가 등장하는 순간을딱딴떠단내눈 앞에 나타나. 맞아 이랬어요. 쉬어쉬어 상속자들! 오. 사실 이 드라마를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 뭐냐, 이미, 이민호 씨가 찬상 나너 좋아하냐? 이랬잖아. 음. 음. 난나너 좋아하냐의 대사를 듣고 도대체 나는 왜이 대사가 이해가 안 가지? <웃음> 이고 혼자 머리를 꽁꽁 쓰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내가 너를 좋아하냐고 묻는 걸까? 너가 나를 좋아하냐고 묻는 걸까? 그것 때문에 이 드라마를 포기했어요. <웃음> <웃음> 나 계속 맨날 뭐밥 먹을 때마다 나, 나 라면 좋아하냐? <웃음> 엄마가 엄마가 콩 먹으러 가면 나콩 좋아하냐? <웃음> 제일 기억나중 장면 하나가 영도님이랑 탄님이랑 원래 뭔가 티격태격했는데 탄님이 집에 갇혔어 근데 김우빈이 가서 헬멧으로 막 도와주고 그런 장면이 기억나요 사학부등 몰라요? 사학부등 몰라요 이게 뭐야?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나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재밌겠구만. <웃음> 이경영 아니야? 이경영 씨. 재밌겠구만. 진행시켜. <웃음> 저이 드라마를 보면서 왜 저런 내용을로 방영하지 싶었던 게 이게 금수들 얘기잖아요. 금수 저들이 환상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좀 싫었어요. 내가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웃음> 뭔가 누가 누가 가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웃음> 2013년이면 고이인데 고이 때 뭐가 있었지? 뷰온신 아 기대. 별의서 그대! 아! 네. 아, 아, 아 전지현님! 아, 이거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도매이자도매이자별그대 있을 때가 제가 이제 이 다음 년도에 제가 중국을 갔거든요. 그때 별그대가 중국에서 방영을 했는데 진짜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김수현님이 막 광고도 엄청 많고 어떤 대회에는 리님이 와서 별그대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중국에서도. 나는 그전자 님이 음. 차여가지고 총 맞은 것처럼 을 머리 막 이렇게 해서 부른 장면이 제일 인상했어 어,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그차 옆에 그 백미로에다가 자기 백 걸어놓고 음. 막 천송이 나는 무능... 약간 이거 맞아. 있었어. 그거랑 그거. 10초 안에 너를 꼬셔볼 테니까 음. 쳐다봐달라고. 아... 한장막 이렇게 하다 갑자기 어. 뽀뽀하잖아. 맞아. 그때 너무 섹시했는데. 진짜, 어. 진짜 매력 장난 아니잖아. 여전히 내가 도자기 강아지 남으면 와. 어. 와. 어. 도둑들에서도 만났잖아. 응. 아 응. 자. 아, 너무 예뻐. 와. 어. 와. 어. 그까가 현타 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현타 와가지고 안 하려고. 이 아이컨택이 얼마나 부끄러운데요. 와 어떻게 이렇게 이쁘고 잘생기고 다 하냐? <웃음> 진짜 <웃음> 미쳤네. <웃음> 비주얼 미쳤는데? <웃음> <웃음> 어이 노래! 린? 린? 도깨비! 네. 도깨비 보면서 펑펑 울었어 진짜로 너무 좋아 도깨비는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드라마로 어. 아저씨! 사랑해요! <웃음> 사랑해요. 아저씨! <웃음> 사랑해요! <웃음> 교복 입은 김보은 님의 매력이 너무 예뻤지만 공유 님의 그런 올 입는 거 그리고 되게 부자잖아 이, 이분이 우리 이동욱 님과 유인나 님의 케미도 너무 좋았고 수성재 님도 연기 되게 잘하셨어요 얼... Beautiful n i g h beautiful day 그리고 전정준일님의 첫눈을 되게 좋았어요. 아 음. 조용히 한 번만 하나 줘요. 약간 이런 노래들 아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와! OST 부자국이네. 레전드 드라마죠. 미스터 선샤인. <웃음> 음, 그대는 나아가시 오. 나랑 합시다. 러브. 막 이런 거 있잖아. 러브가 뭐예요? 아브가 뭐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뭐요? 아, 김태아님 너무 아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변요한님이랑 이제 유연석 배우님이랑 이제 이병헌 배우님이 되게 그 케미가 세지석 음. 케미가 맞아 맞아 연기력이 다득이 나는 이거 보면서 매화가 영화 같았어 맞아 이 작가님이 엄청 유명한 작가잖아요 태양의 후예도 쓰고 뭐도 쓰고 하면서 그 작가님이 가장 잘쓴 작품이라고 평급하는 작품을 알고 있어요 스카이캐슬 아발음하개 <웃음> 좋은데요 스카이캐슬 스카이 캐슬. 나는 이때 문화 충격을 먹었어. 저는 유, 저 이거 한편 남았어요. 진짜요? 아, 진짜 부럽다. 너의 눈이. 왜, 왜, 왜? 처음 볼때 너무 짜릿할 거 아니야. 아, 그 정도로. 와. 아, 근데 여기는 아역들이 그냥 연기력이 너무 좋았어요. 저가 <목소리> 알기로는 맨 처음에는 막 부모님들의 싸움이었다가 나중에는 막 애들끼리 싸우는. 약간 펜트하우스의 느낌이 많이 나는. 그거였어 이게. 처음으로 진짜 응. 엄청나 막장 드라마라 하면 딱 나왔는데 그거 뒤에 펜트하우스가 나왔는데 펜트하우스는 막장을 넘어섰어. 어. 어, 스카이 캐슬 OST도 되게 유명하잖아. 요 We all like it. 오! <웃음> We all like it. We all like it. <웃음> 됐습니다. <웃음> <나, 나>, <웃음> 펜트하우스. 아 펜트하우스. 이것도 한편 남았어요 아직. 이게 이게 보고 나면 정신 이 피폐해져. 아니 그니까 뭔가 이상한 게맨 처음에는 어떤 여자가 죽었는데 그걸 은폐하려고 그런 이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애들이 막 싸우면서 이상한 가면서 누가 납치되고 뭐가 폭발하고 폭발해서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웃음> 맞아. 그래서 지금 삼하가, 삼기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죽냐 누가 주단태냐막 뭐냐 막 어. 나오는 그런 맞아. 또 살았다. 지금 살아있다 이러면서 악세사리가 있다 네. 없다 난리났어. 네. <웃음> 그래서 지금 아이언맨 설까지 돌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살아남으려면 아이언맨 슈터 필요하다. 맞아. 그 천서진님 이렇게 돌면서 어. <웃음> <웃음> 아버지 죽어가지고 그거 진짜 그 연기력이 뛰어나고 뭔가 되게 기괴했어. 아, 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밀어서 돌아가신 거고. 응. 음.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빙빙빙빙 돌면서 아... 이렇게 쓰러져. 아 진짜. 네. 확실히 많이 달라졌죠. 맞... 다루는 소재나 회차도 많이 줄었죠. 네. 시즌별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네. 많아서 사람들의 니즈에 따라 드라마도 변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네. 드라마도 많고 사실 이거 말고도 추노 태양사신기 성균관 스캔들 그런 드라마 엄청 많은데 그거를 제치고 더 유명한 드라마가 많다. 진짜 드라마 많구나 왜 한국이 드라마 강국이냐 아 그때 또 추억의 또 향수가 또 느껴지네요 음. 아, 노스테이자가 느껴지고 그래도 오늘의 레전드는 그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니 가 아니었을까 <웃음> 사탄들의 학교에 아이 학교에 이기 아. 너무 웃겨 <웃음> 발견했다 <왔다. 웃음> 아, 도대체 누가 루시퍼야?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웃음> 재밌어지겠네 재밌어지겠네 아, 이런 맛으로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할게요 여기까지 끝!